방이 일로와 방이 일이일이너로 좋지 이 일로와 방이 일로요 방이 일로와 방이 로와방로이이 호수 뷰가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 이거든요 근데 그쪽 사이트는 너무 예약이 치열해가지고 <웃음> 예약도 못할 뿐더러 그 사이트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예약은 못하고 B4번이 소나무 바로 아래 있어가지고 그늘이 시원하다 해서 이쪽으로 잡았는데 제가 오늘 타프를 빌려왔거든요 친구한테 오늘 30도가 된다 해가지고 너무 더울까봐 근 그늘이 엄청나서 타프는 설치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늘? 그늘이 대박이에요 여기 이 자리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보면 개수대도 작게 있고요 너무 좋아 강이는 산책 한번 갔다 왔고 물까지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을 풀어볼게요 불었어. 아주. 신났어, 신났어. 어이, 강아, 강이야, 강이야, 강이야, 일로 와, 강이야. 거기가 문이 아니라고 말을 했을 텐데 거기가 응? 문이 아니라고 여러 분 말했을 텐데 시원하지? 응,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네. 얍. 예봐. 빡기 쉬워다 진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제가 타프를 친구한테 빌려왔었잖아요 한번 연습해볼까 했는데 근데 그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아요 다음 기회 지금 저녁 먹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매점 가서 짜파게티 범벅이랑주물럭 사왔거든요 오늘 메뉴는 등갈비 저번에 먹고 맛있어가지고 또사 왔어요 퀴즈님 된거 말고 생등갈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근데 캠핑장이 너무 예뻐요 저 흰색꽃 이름이 뭐지? 후 후라이 후라이 후레자 아무튼 저게 캠핑장 곳곳에 심어져 있고요 엄마제 캠핑장 너무 이쁘다고 말씀드렸어요 봄에는 저 꽃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을에 구절초가 핀다고 하네요 네. 매점 가는 길을 보니까 아 계속해서 하고 올게 <웃음> 희한하지? 너무 좋지? 강이가 산책해가지고 잘 시간이 아주 신나가지고 아주 혼자 만이거 졸려 아이거 졸렸어 이 졸렸어 오면 어떻게 졸려 자자자 지금 눈에 졸음이 가득 찼어 졸려, 졸려. 대박 깔맞춤 헉, 대박 제가 모자도 초록색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썸, 썸네일 각이다 오. 갑자기 까치가 와가지고 신기해서 찍고 왔어요 <웃음> 지금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 뭐 해먹으면 낄것 같아가지고 짜파게티는 그냥 이따가 야식으로 먹던가 할게요 저도 강이랑좀 누워있다가 음,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숱을 피워야 되는데 굿 오늘은 등갈비 고이에다가물름질 해줄 거요 오늘 미니멀로 하고 싶어가지고 테이블도 안 가지고 왔어요. 등갈비. 이거 등갈비 좀 부족할까봐 냉동실에 먹어가던 삼겹살 몇 조각 가지고 왔고 명란젓을 소분해 왔습니다. <웃음> 기분 <기둥이> 좋아. <우와. 우와. 웃음> 어머 대박. 대박. 뭐야 이 대박. 까치인가?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떻 귀여워. 아직 잘 잤어? 명란은 좋 거라 포리로 그릇만 들고 지금 이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는 직접 수에 넣을게 아무래도 삼겹살은 망한 것 같아요 아니야 맛있어 타기는 했는데 그냥 먹겠습니다 여기도 고기야 숯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이좀잘 익는 거 같아 봐서 그냥 올려볼게요 우선은 그냥 먹어보고 좀 싱겁다 싶으면 뭐지? 허브솔트? 이거 뿌려서 먹을게요 우선 먹어보고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안 뿌려 그리고 이게 500g인데 뼈 무게 때문에 그런지 500g도 이구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에다가 명란젓을 여기에 구워가지고 이군뒤에 올려먹겠습니다 너무 섭쇼 이거 타나? 근데 네. 여기는 치즈를 녹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짜 이렇게 치즈 중간 중간거란젓은 쿠팡에서 시켰는데 꽤맛있더라고요 뿌듯하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미쳤다 미쳐버렸어 이제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 왜 찝게도 바꾸던가? 얘는 일단 열어보고 안 읽었으면 다시 넣을게요. 와와와 와. 와, 미쳤어? 와, 먹어도 이럴 거 완전 잘 읽었어! 장난을 살짝 얹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계속 들어가요 약간 명란죽? 명란죽? 같은 느낌 와나 이것도 깔맞춤이야 이도 연두색 이와 이것도... 대박 이거 이렇게 해줄게 잠깐만 이거 는데 이쪽은 좀 탔어요 아니 기다려 기다려봐 잠에서 깨봤어? 응? 난리네 또. <웃음> 화장실 갔다 오자. 반동안 먹을 음료수만 여기에 아이스팩이랑 같이 해가지고 담아서 들어갈게요. 이,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대? 가자. 들어가자. 헉. 강아지. 강아지 배 빵빵이 온 강아지 빵빵 빵빵 빵빵 배가 빵빵 배가 빵빵 알았어, 안 아껴 아주 시원하니 좋습니다 가왜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빔 스크린 같이? <웃음> 여기에 빔 소면 진짜 잘 보여요 <웃음> 이거 그때 제품 협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진짜 잘 쓰지 않나요? <웃음> 캠핑 갈 때마다 갖고 다녀 <웃음> 어디였지? 지금 강혜가 안 자고 계속 저러고 누워가지고 쳐다봐요 강혜코 끄너뜨려가지고 죽어줄겠네 진짜 진짜로. 낮에 강이가 자면 애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진짜 졸려서 그러는 건지, 물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잠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낮에 자면 졸려서 자, 아픈, 아니 졸려서 자는 건지, 아파서 자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안 가가지고 캠핑 와도 강이가 계속 자고 있으면 신경이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예 네, 촬영을 신경이 거기에 가가지고 왜 일어났어? 해소하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다렸어, 강니? 이틀만, 이틀만. 날 기다린 게 아니구나. 황이 입에 뭐야? <웃음> 뭔가 벌레가 다 묻었네. 뭔가 벌레가 다 묻었어가지고. 이분지에 명란젓을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명란이 아까우니까 명란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졸려? 또 졸려? 자다! 그리고 여기 저기 개수대에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냉장고에도 먹을 걸그랬어 제가 가본 캠핑장들 중에 개수대가 가장 깨끗했어. 요 뭐가 되겠지? 사장님 이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 차가워. 음. 죽진 않겠죠? 음? 네, 강해져. 음. 죽진 않겠죠? 음. 아침 되니까 이쪽에만 그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살리 잘... 아, <목소리> 너무 여러분, 저는 이제 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귀여워. 맛있었어? Thank you 분리수거랑 화장실 들렸다 왔고요. 이제 그럼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